제2차 세계대전에 부시가 되었던 폴란드 침공은 1939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폴란드와 독일, 소련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련,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폴란드 인구의 17%인 600만 명이 전쟁기간 중 목숨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은 독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지만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됩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준비에 올인하면서 1930년대 후반 대공황은 거의 극복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군수 방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독일 정부는 누적된 재정적자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히틀러는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1933년 총리가 된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군비를 무제한 늘리겠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히틀러는 1934년에 대통령과 수상을 합친 직위인 총통에 오르고 나치당 이회의 모든 정당을 해산시켜 절대 권력의 확립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시선을 외부로 돌립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사는 곳은 모두 독일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침략에 대한 야욕을 정당화하고 독일 국민들도 이를 열광하게 됩니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비무장지대가 되었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파견하고 더 나아가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도발에 외교적으로만 항의 표시를 하는데 오히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에 발끈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기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싫어하는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은 전쟁을 반대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을 눈치챈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독일계 주민이 다수인 주대 탤란트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자 체코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를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배신하고 주대 탤란트를 히틀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을 받지만 히틀러는 약속을 어기고 체코를 병합하고 슬로바키아를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전략은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과 힘을 합쳐 독일에 대항하고자 했지만 동맹국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에 팔아버리고 폴란드를 뺀 모두가 독일에게 잡아먹힌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사라지면 독일과의 일대일 전쟁 이건 프랑스에게 악몽가드 같은 상황이라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 의기투합합니다. 폴란드와 단치 자유시는 독일 본토를 동프로이센과 갈라놓고 있었는데 프로이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베르사유 조약으로 동서로 쪼개지고 그 가운데 회랑지역을 폴란드가 얻게 됩니다. 단치히는 독일이 패배하여 빼앗긴 영토였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땅 히틀러는 단치히의 독일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민족주의를 부추깁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의 단치의병합과동프로이센과 독일본토를 연결하는 치해법권 도로건설을 요구하지만 폴란드가 거절하게 되면서 히틀러는 전쟁의 구실을 만들게 됩니다. 폴란드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여서 소련과도 국경분쟁이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독립할 때쯤 러시아는 혁명과 내전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내전이 발생하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먹기 위해 군대를 출병하고 러시아 또한 군대를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전은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으로 번져 폴란드는 소련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나치당 집권 후에 독일이 노골적으로 반소련 정책을 취하자 스탈린은 영국, 프랑스와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지만 서방국가는 스탈린을 무시하고 특히 폴란드는 독일이 침공하더라도 소련군이 국내에 들어와 독일군과 싸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소련과 서방과의 협상은 결렬됩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침략전쟁에 소련이 개입하면 계획에 차질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련과 일시적인 화해를 모색하게 되고 스탈린도 화해에 동의하면서 결국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시작되는데요. 독일은 폴란드의 서쪽에서, 소련은 폴란드의 동쪽에서 침공하면서 폴란드 땅을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오늘은 폴란드 침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